아니 이게 마크라고? 너 무슨 서버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에, H가 만든 거 아니죠? 그냥 클라이언트 다른 거죠? 멀티플레이어 누르자마자 갑자기 확 이상해지죠? 실시간 해킹 중이죠? <웃음> <웃음> 클라이언트로 해킹하죠 지쟤 지금 최캐빈 <웃음> 계정 넘어갔죠 H한테? 다음날 이제 피슬라로 <웃음> 유튜브 해킹 당했죠? 이중에 하나 지금 H 서번데 안뜨죠? 지금 불안한 빨간색 X 계속 뜨고 있죠 지금 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서버 여기까지 모여봐요 청수치의숲3 해산해요 그래서 지금 서버에 들어왔는데 어떤 컨텐츠죠? 아 일단 영상을 보고 오시죠 <웃음> 아니, 근데, 여기에다가만 쉐이더를 해놓으시면 어떡해요? <웃음> 안 끝났어. 수영, 낚시. 방금 좀비 고기 낚지 않았나요? 목재 채광. 잠시만요, H 님. 근데 왜 3이에요, 이거 원래? 열래 행사였어요? 이게 3년째예요. 아, 3년째예요, 이게? 어느새. 뭐... 목재 캐고 낚시하고 채광하고 하는 거는 마인크래프트에 원래 있는 건데. 맞아요? <웃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마... 없어요, 있어. 아니, 뭐... 예? 예. 요즘 사람들 너무 모드만 한다. <웃음> 나무 캐고 집 짓고 그게 마크지 아니, 근데 쉐이더 팩 적용됩니까? 아, 쉐이더 팩 되죠. 저... 제가 이 컨텐츠를 조금 더 꾸미고 올테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꾸미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서버 아유 좀 만족스럽네요 네, 나가보실까요? 아 그전에? 네. 아또 뭐가 있긴 있네 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오케 이이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크 잉크 무인도 이주플랜 전세기가 목적지인 청새치숲에 청세, 도착했습니다 옵션인 스마트폰을 신청하신 승객 여러분은 스마트폰과 아 청구서를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문서를 제공하오니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텅스뱅크 작방 포크 잉크와 함께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가보시죠 아 여기 스마트폰이랑 청구서 떨어뜨리셨네요? <웃음> 스마트폰 겁내 큰데? 총합 400벨 뭐 이거 400벨 내야 된다는거죠? 그러니까 이게 빛부터 시작하는 그거죠? 네어 예예예 예. 네 여기가 한입니다아 갑자기 확 이뻐졌네요 음 놀랍게도 네 이게 끝입니다 <웃음> 하나만 추가하는 게 낫겠는데 보이, 심플 보이스 simple boys check, girl, pebbly 아, 그래요.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렇게 바꿀게요. 음성 꺼버려아 이거 <웃음> 음성 k a y I'm so good. 니 m so good. I'm 니 o <웃음> 아 일단 초대권은 판매 가능하게 만들어놓으셨다? 그쵸 그쵸 아 그러면 벨은 어떻게 버나요? 여, 일로 오시죠 예. 상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하니까 참 좋네 예쁘고 그쵸 종물도 예뻐 보이고 벗풍입니다 아 예예예 그럼 제가 이거 그 쉐이더팩이랑 이거 이렇게 뭐 공유해드려요? 감사합니다. <웃음> 이렇게 하면은 이 주민들이 애니메이션이 생기거든요. 지금 보시게 아, 되면은 감사합니다. <웃음> 아 맞다. 잠시만요, 여러분. 저 구름 보고 있지 마세요. 구름 어디 있었지? 라이트닝에 있었나? 아, 아닌데. 아, 카메라. 구름은 하늘 위에 있습니다. 상층권 <웃음> 쪽에 있죠. <웃음> 하늘도 이거 봐. 너무 이쁘죠. 음. 음. 덕분입니다. <웃음> 역시 유저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서버가 잘 되는 법이죠 아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그걸로는 이제 팝배를 갖기 좀 어렵잖아요 네 스마트폰을 우클릭해보시겠어요? 오호 무거래소라는 게 있습니다 아예 모르시면 이제 무트코인의 판매를 해요 근데 치킨무 424벨인데요? 빨장이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올랐지? <웃음> <웃음> 이거 제가 리소스 팩 하나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역시 덕분입니다 <웃음> 제가 이거 다 해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최캐빈의 <웃음> 청색치의 수부로 바꾸겠습니다 체크빈의 <웃음> <웃음> <청세치의> <웃음> 혹시 박물관인가요 여기? 네네네 <웃음> 어 근데 구조가 진짜 잘 뽑아놨다 이거 리얼하네 잠시만 근데 이거 그냥 청쇄치 박물관인가요? 아 제가 또 자기애가 넘쳐나가지고 <웃음> <웃음> 앞으로 이거 많이 애용하려고 너무 귀엽지 않아? 뭐라고 써있는거야? 아 죄송합니다 큰일났네요 제 비주얼 패치 어 보입니다 아 신이라뇨 <웃음> 저, 저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좀떼주세요 반신정도로 하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웃음> 거는 어떻게 치면 좀아 보셨나요? 예, 예. 아 보셨나요? 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누가 내걸 약탈해가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서버네요.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싫다면 이제 땅을 사셔야죠. 아땅 사서 그 안에 보관. 요게 이제 기초적으로 뭔가 하나 제공되는 그 땅이죠? 빚을 갚으면. 빚을 갚으면이에요? 아, 갚기 전까지는 인간 취급도 안해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가지고 가서 네. 상점을 사면 어떡하죠? 아 상점은 이미 다 구매가 돼있는 상태에요 아 어, 차지가 되어있군요 어다 방어가 되어있군요 절대 제꺼는 안 뺏기겠다는 말입니다 <웃음> 힐링 힐링해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이 안에서 이제 다른 스트리머들과 야생을 하면서 깔깔호호 호호 깔깔깔 서서박장과예 새롭게 생기는 그런 컨텐츠들까지 그쵸그죠 그쵸. 그러면 이게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네, 유저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인거죠. 아, 이거를 <웃음> 3년째 해오셨다고요? 예, 3년째. 놀랍게도 시즌2 동접자 50명 이상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웃음> 예. 아, 아 어이 되게 아, 뭔가 재평가가 됩니다. 아, 귀엽다. 여기는 뭐죠, 지금? 양봉장? 뭐죠 이게? 처음 보는데요? <웃음> <웃음> <웃음> 이게 뭐, 파악이 안되셔있어요 지금 <웃음> <웃음> 이런, <웃음> 맥소바에 <웃음> 이런게 있어서? <웃음> 호호 오 어때요? 여기서 그럼 진짜 콘텐츠는 완전 자유라는 거네요? 그쵸 무슨 사업을 하던 뭘 악역을 자처해가지고 약태을 하던 뭐 그에 상응하는 벌은 있겠지만 그쵸, 그쵸. 좋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H님이 마인크래프트 트레일러 공식 트레일러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어, 네, 예, 예. 저의 다음 컨텐츠도 한번 테스트 도와주실래요? 어,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갓 업로드된 마크 무음메 말마리 서버 업데이트 판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H의 숲은... 생각보다 너무 짧았어서 <웃음> 지금 이곳은 저의 말마리 서버 마크무음의서버고요 아, 화면이 아주 예쁘죠 예, 거의 그냥 내가 마인크래프트 트레일러에 들어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돼지코 방금 보셨나요? 꿈틀꿈틀거리는거 아 귀엽죠 에헤헤. 에헤. 트레일러에 들어와있는 그런 느낌 너무 귀엽죠 저의 서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말마리 서버라서 당장이가 바로 옆에 있는건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주변을 둘러보시게 되면 저도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웃음> <웃음> 제 서버엔 컨텐츠가 네. 있죠 아하 네. 예, 일단은, 제 서버엔 없다는 말씀 <웃음> 아 있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요 책을 갖다가 이렇게 말한테 우클릭을 탁하게 되면 번식 가이드북 예, 네, 한번 열어보세요.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예, 예. 말마리들을 교배를 시켜서 점점 더 좋은 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느낌의 컨텐츠를할수 있죠. 아, 우마무스매군요. 그렇죠. 근데, 안장을 꺼내가지고 한번 길들여서 타보실래요? 왜냐면 이게 스탯이 분명히 다 다른데, 실제로 속도 차이 같은 게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길들여보세요. 근데 여기 운동능력이 좋다고 하니까 나요 흑말을 하나 길들여서 나는 골드쉽 없나 골드쉽? 혹시 음. 하나 길들여 보셨나요? 제마음에 드는 고루시가 안타작하네 그러면 안 좋은 애라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유 고집이 강해 흰색말은 역시나 갈... 고루시를 생각하는 걸까요? 골드쉽? 아, 고... 골드쉽이네 고집이 강하네 이거 <웃음> 이 녀석이다 어 됐다 어 <웃음> 그렇죠. 그러면 잠깐 일로 와서 저랑 나란히 한번 서 보세요. 오 근데 크기가 너무 다른데? <웃음> 아, 잠시만. 아, 잠시만요. 어, 잠시, 잠깐만이이 뭐야? 아, 좋은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나쁨 외형이 나쁨. 내 우리 아이는 좋은 평균 평균 평균 평균인데 외형이 나쁨인데. 아, 너도 좋은이구나. 그러면 이거 한번 같이 한번 그냥 달려볼까? 그냥 앞으로만 쭉 가는거야 네. 준비 시작 내가 맞춰볼게 너 속도에 어 얘가 너 빠르다 그치 어 그렇네요 어 늦게 출발해도 훨씬 빨리 간다 아 속도 차이가 있네 어 늦게 출발해도 훨씬 빨리 가 우와 우와, 오, 우와. 그리고 여기서 템 눌러봐 탄채로 그러면 암수도 나와 어 얘는 수컷 음 지금 내가 탄해도 수컷이거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임신 시키잖아 그러면은 15분 기다려야 새끼가 나온다 어, 어. <웃음> 어 진짜 임신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종마 개념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면 뭐다 좋은 말이면은 나중에 종마 장사만 해도 그렇지 여러분 제가 지난번과 다르게 약간의 패치 내역을 조금 알려드리면 모드가 추가가 됐는데 여기 L C 코인이라 그래가지고 요 코인모드가 하나씩 생겼어요 요런 코인같은거 생기고 동전지갑같은거 생겼고 그 다음에 금전기계라 그래서 ATM기 있고 그 다음에 판매대 같은거를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어 그래서 ATM 이렇게 우클릭하면은 환전도 되고 계좌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식으로 부럽죠 갑자기? 덕분입니다 <웃음> 제이 부러움도 케빈 덕분입니다 상점 자체를 아예 무인 상점으로 만들어볼까 했어요 저는 어차피 모드만으로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요거는 아마 H의 숲 직후에 하게 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H의 숲이 지금 며칠부터 며칠열죠 19일부터 29일까지 10일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저도 그러면은 그거에 비교당입금 최대한 안좋게 그걸 하고 막그 모습을 했더니 어? 선녀다! 이러면서 <웃음> 아 비교 우위를 <웃음> <웃음> 가져갈 수 있고, 있도록? 아 예예예 예. 제가 아, 밑에 깔아드리는 거예요 뭐. 아 깔아주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 네. 그런 건가요? <웃음> 어 여기 이렇게 안 없어지고 있구나 아 근데 요거 한번 타보실래요? 그럼 얘? 이 친구? 여기 안장 있는 이 친구? 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그나마 좀 좋았던 애 같은데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좋음좋음이네 민첩성 좋음 좋음 좋음 얘가 진짜 괜찮은 애가 왔던거거든 그때 그죠?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쭉네 빠르네 따라잡잖아 오 따라잡는다 저쪽으로 이쪽으로 따라잡는다 와 컨트롤 누르면서 가보세요 이번에 네쭉 네, 가보세요 쭉 따라잡네 따라잡아 근데 이거 왜 이런지 아세요 방금? 뭐예요? 크리퍼 만나서 놀래서 내린 거예요. 아, 어 이게 말이 놀라요 실제로. 그리고 나 이거 애니메이션 넣었더니 이렇게 하고 있네 횃불 들었더니 너무 잘 만들었잖아. 어 방금 뭐했어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손 바꾸는 게 표현이 되네. 오, 이거 제가 넣어드린 겁니다. 방금 비주얼 패치에. 감사합니다. 예. 에콤. 덕분입니다. <웃음> 덕분입니다. 예, 저도 네. 덕분입니다. 제가 이제 말 말이 서버 기획을 했는데 실제로 이 말들의 스탯 차이가 얼마나는지 몰라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예. 예. 아 근데 그거를 해결해주셨습니다. 덕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다 덕분인 거죠, 뭐. 예, 다 덕분인 겁니다. 저희가 서로 예. 덕분인 겁니다. 간이로 만들어본 경주 코스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어, 예. 위로랄지. 이게요? 아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다 올라온 다음에. 말로 두칸 점프해가지고 내려와서 여기 막 미로같은거 뚫고가서 막 이런느낌 아 이게 경마보다는 약간 장애물경주에 비슷한 느낌이군요 그냥 경마도 있고 그냥 스피드레이싱도 아. 있고 음그 다음에 요렇게 장애물경주도 있고 그니까 러 속도가 느린 말도 장애물경주에선 변수가 생기잖아요 아 맞네 맞네 음, 그 말만 중요한게 아니라 기수도 중요하다 아 컨트롤이 좋아야되니까 이거는 예예 그래서 기수의 몸값도 올라갈 수 있다 연봉이랄지 아. 아하.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돈 벌면 어따 쓰죠? 말을 아니, 성전할 때 있겠죠? 쓰고, 뭐 건축 불러갈 때도 쓰고, 사람 고용할 때도 쓰고, 뭐 종마 구할 때도 쓰고 그런 식으로 하겠죠 아하. 아 그, 근데 최종적으로 그 돈을 벌어서 어따 쓴거죠? 예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H의 숲에선 그게 뭐죠? 어떤 입니까? <웃음> 다 성찰을 할수 있었다고 케빈님 덕분입니다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나한테 그걸 물어볼 것 같으면 자기 서버에서는 그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어 뭐죠? 마지막 날에 네. 돈 많은 수이 이렇게 매겨가지고 네 1등부터 이제 추천권을 나눠줘요 음 그래서 소정의 상품으로 바꿔드립니다 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예 <웃음> 아, 네, 네. 어, 돈을 어. 많이 번 그런 사람에게 저도 그러면은 뭔가 소정의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좋네요, 좋네요. 예, 예. 덕분이네요 네, 네. 왔다갔다 여기 너무 좋네요 네 예, 덕분입니다 건축가는 누굴 쓰신거죠 그러면? 저도 좀써야될고같은데 아, 건축가는... 아, 건축가요? 아 놀랍게도 캐피진패입니다 기봉단 출신입니까? 아 맞아요 거기서 뭐하고 있는거죠? <웃음> 그렇다면 저도 잠깐 <웃음> 시참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서 지어줘 <웃음> 아니 그게 아니고 <웃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아 근데 이거 아우 그래픽 너무 마음에 든다 나 이거 이렇게 해놓은거 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약간 레고 같아 개 힐링이다 이거 진짜 화면이 화면 자체가 그냥 보고 있으면 너무 예뻐서 그냥 이게 멍하니 어. 그냥 보게 돼 그이 이 뭐지 이 인터페이스도 원래 깨져가지고 제가 찾아서 또 넣은 거예요 이게 원래 다 깨졌어 어, 어, 이게. 가구 모드도 지금 팔라딘스 퍼니처라고 이런 거 해갖고 지금 다 바뀌었어요 지금 디테일에 이것도 보면은 뭐 부엌이랑 화장실 이런 거다 만들 수 있고 서랍장이랑 이런 거 의자 이런 것도 종류별로 다 있고요 요게 뭔지 어려울 것 같으면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R 누르면 조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조작법들 같은 거를 다 그림으로 만들어서 제가 공유를 할 거거든요 음, 로비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해놨어요 영상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영화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오 이 어, 세계관 안에 영화관도 만들 수 있고요 지금 다할수 있습니다 음.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예, 예, 예. <웃음> <웃음> 네, 아무튼 저도 H, H의 숲숲에서 저도 친구 많이 사귀어가지고 우리 말마리 서보도 같이 즐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덕분입니다 네, 덕분입니다 일단 동이터 오네요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이 하늘이 이쁜 것도 해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웃음> 우리 뒷모습 이렇게 <웃음> 뒷모습 왜 이렇게 웃기냐 <웃음> 이 뒷모습 왜 이유 없이 웃기냐 이거 아 개웃기네